안녕하세요 트립센터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기획을 해서 시리즈별로 어,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무슨 시리즈냐면 제가 또 이름이 트립센터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그여행지를 소개하는 시리즈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장소는요 바로 우음도입니다 우음도는 저기 시흥 쪽에 있는데 제가 사는 곳 기준으로 한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는 얼마 전에 비가 와서 되게 맑고 좋은데 조금 춥습니다 지금 목적지까지 한 40km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온도는 한 4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최고 온도가 6도라고 했거든요 바람은 좀 쌀쌀한데 또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춥지는 않은 날씨입니다 어, 오늘 가을 온도는 갈대로 좀 유명한 곳인데요 지금 영상 찍는 시기가 늦가을이거든요 갈대가 많이 있을 거로 보여서 그 목적시를 정했고 서울 근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좋은 곳이 많은 것 같아서 하나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 온도라고 검색을 하시면 안되고 송상 그린시티 전망대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안양까지 왔는데요 밑에 있는 경기도 쪽에는 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어, 오늘 햇빛이 안 뜨면 어떨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해가 뜨네요 이번 시리즈의 컨셉은 약간 여러분들과 같이 여행을 떠나는 느낌으로 영상을 만들어 볼 거고요 특히 지금 겨울이라서 밖에 많이 못 나가시잖아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대리만 족금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안을 좀 많이 지나는 루트 같아요 그냥 내비가 찍어주는 대로 가는 편인데 차가 덜 막히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군포 쪽에 도착을 한것 같습니다 겨울이라서 이제 해가 빨리 지는 건지 지금 시간이 3시 정도 넘었는데 하늘이 노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컨텐츠가 좀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어, 영상미를 어, 제공하기 위함이지만 반대로 저에게도 제가 갔던 곳을 리마인드 하면서 아,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는 기록용으로도 엄청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외곽으로 나온 것 같아요 오토오로도 뭐, 길만 있으면 은어디도갈수 있습니다 제가 몇번 해보니까 정말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안산을 벗어나서 화성시에 들어왔습니다 어? 아, 솔직히 말하면은 화물차 쪽에 가기는 정말 무서워요 자동차로 운전하면서 화물차 앞에 지나가도 되게 무서운데 바이크를 타면서 화물차 뒤에 가기는 진짜, 진짜 정말 무섭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다가 어, 기회가 된다면은 수어를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매송 남양 반면으로 들어가줍니다 블루투스 헤드셋을 끼우고 노래를 들으면서 가고 있거든요 정말 좋네요 약 21분 정도 남았는데요 금교라 그런지 빨리빨리 도착하는 것 같아요 얼마 나오지도 않은데 완전 완전 시골이죠? 방지 아. 아, 서울 조금만 벗어났는데 정말 공기도 좋고 하늘도 더 맑아진 것 같아요 조금만 덜 추웠으면 좋겠다 겨울이 다가온 게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 보이시죠? 송삼 그린시티 와 하늘도 이쁘고 날씨를 잘 선택해서 온것 같아요 아 그나저나 이쪽 진짜 예쁜데요? 저쪽에 보시면은 무슨 진짜 그거 같다 바다 왔다갈대 바다 같아요갈대 바다 진짜 예쁘다 길도 되게 잘 닦여 있고 정말 정말 이쁘네요어 실제로 와보니까 더이쁜것 같은데? 지금 거리는 한 11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바울에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기 앞에서 좌회전으로 꺾어가지고 한바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와 아, 진짜 이쁘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주고요 와.. 예술인다 제가 직접 본풍경은 정말 정말 만족합니다 정말 최고예요 최고 여기가 공룡알 화석 산지라고 합니다 와 갈대밭 보이세요? 와이 진짜 이쁘다 꼭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약간 최적의 시기에 온것 같아요 11월 중순에 오는 게 정말 이쁘고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서 촬영을 하면 되는 건가? 일단 제가 목적지까지 한번 갔다가 오긴 할게요 완전히 평양이에요 평양 이게 쫙 깔려 있어요 왜 이때까지 이런 곳을오못와 봤을까요? 와 여기 진짜 미쳤다 너무너무너무 너무 이뻐요 너무, 너무, 너무 제주도 같습니다 진짜로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린시티 전망대까지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출입금지네 이렇게더라고요 지금 저기 안에는 출입금지라고 적혀있어서 여기서 영상 을좀 찍고 밑에 내려가서 영상 좀 찍어보겠습니다 다리 지금 보이시는 게 시화 쪽인 것 같아요 거기 저위못 올라간 게 아쉽다 왜못 올라가지? 약간 산 쪽에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정말 기가 막히네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갈때도 조금 있는데 여기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기 밑에 아까 평양 있는 데로 한번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릴 가도 갈대밭이라 이쁘긴 한데 조금 더 괜찮은 곳을 찾고 싶어요. 아, 이쪽이 다 갈대밭이구나. 일단은 우음도에 도착을 했고요. 제가 이제 갈대밭으로 한번 가볼 건데 같이 한번 가보시죠.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여기 보시면은 갈대들이 좀 이쁘게 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느낀 점은 정말 정말 이쁘다인데 대신에 혹여나 자차가 아니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신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비추입니다. 왜냐면은 버스도 몇대없다 들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기는 좀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노을 질때 오시면은 정말 정말 이쁜 갈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갈때라고 하죠 여기 말고 더, 더 찾아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보다 노을이 더든것 같아서 더 이뻐진 것 같습니다 와 이쁘다 여기서 잠시 멈춰보죠 어디서든 사진을 찍던 간에 어, 다 이쁠 것 같아요 완전 제주도 같은 곳에 갈 때인데요 야, 이번 시리즈부터는 여행지 갈 때마다 평가를 조금씩 해볼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온 우음도 야 이곳의 평가로는 첫 번째, 평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은 이용하기 힘들다 제가 뭐 버스 노선표를 딱히 본건 아닌데 버스를 타거나 뭐 오기는 되게 힘들 것 같고 택시를 타고 온다면 은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택시 타기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차를 이용하자 세번째 주위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정말 덩그러니 갈대밭만 쫙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장소겠지만 뭐 카페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전방대 안쪽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쪽이 공사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공사 때문에 막아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가 공룡알 화석지인데요 여기 들어오시려면 4시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쪽에서 구경을 좀 하다가 4시 반이 돼서 지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타투어 첫 번째 여행 어떠셨나요? 우음도는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어디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풍경을 감상하시면서 갈대밭을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노을이 짓는 가을 속 우음도는 아무 곳에 멈춰 사진을 찍어도 여러분을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장소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리스터였습니다 안녕 <웃음>